비비를 뽑아 볼까? 피 어피. 아 빨리 화장실. 역시 똥에는 비대가 필요해 <웃음> 역시 싸기 전에는 한번 물을 뿌려줘야 된다니까 <웃음> 싸고 난 후에도 물을 뿌려줘야 된다니까 건조까지 완벽히 <웃음> 역시 바람이 필요해 <웃음> 힘들었다 이제 휴지를 수업 그냥 나가야지 귀찮아. 오 어, 좋아, 좋았어. 가고 있어. 오케이, 좋았어. 아 이겼다. 좋았어 마지막에 드리프트가 굉장했어. 그럼 이제 한번 닦아볼까? 너무 무서워. 그리고 경기 앉으면 귀신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세고 다 세면 죽는다는데? 으아! 다시 살아 다시 살아 이놈이 귀신아 어떡하지 귀신이 다시 안쌌으면 어떡하지 이거 아, 옆머리가 안 털었는데 됐다 휴지로 닦아줘야지 됐다 그럼 휴지 아! 으 음.